걸려 있고 앞돌 대회전은 치기 까다로우니까 몬맨크로 가자. 빵꾸 대회전? 초이스 좋은데. 오. 너무 두꺼웠네. 언능 들어오시게. 아! 아! 이 빵꾸 친다고는 안 했습니다. 몬맨크 친다고 했지. 야, 이똥 칼하다. 아! 이 공은 뒤돌이 양쪽으로 있네. 내 선택은 코너만 쑤셔넣으면 되는 이거다 아이고 딱 종날공을 초이스하네 이 양반이 을 피해야지 나게 치겠어 참네 선구안이곧따위니까 그 당구가 그 모양이제 어? 당구는 운술기상이지운9구에 기일이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새게임이란 몸이 안 풀렸으니 득점에만 집중하자 아좀 길다 아니 많이 길다 아이코 소리요 운이 따랐네요 허허 들어가서 아수 피난에만 뭐 그런 걸 가지고 괜찮아 굿샷 정신 차리고 치자 비껴치기 대회전 맞아있네 어? 진짜 죄송합니다. 초장부터 장난질이 심하네. 아야, 슬슬 오한마 준비해왔겠다비돌 빠르게 빠져나오게 치자. 으아, 잘못했어요. 야, 찍어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요 좀은 어떻게하시려고요 이런 공은종말폭 잡고 치는 거지 뭐대해봐 어? 정말 아깝습니다. 아직, 직직일어지지 아직 마. 공 멈춰봐야 하지 하하, 뭐지 대로 뭐지 뭐지 뭐지 뭐 이 a 뭐지요아요아 Bravo!